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미 없네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번 업데이트 신도라이프 업데이트 공식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최대한 그 얻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스사노, 우리 스사노우 리 퍼펙트 스사노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30스피인짜리 코드가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. 자신도라이프에서 이번에 트루 사무라이 스피릿 어,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수 있게 번역을 한다면 이게 트루 사무라이는 그 저작권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는 퍼펙트 스사노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저작권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. 원래 같았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스사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 생긴 사실 스사노우는 못 봤거든요. 네 이렇게 생긴 스사노우는 못 봤었는데 우리 유튜브 트위치 아 트위치 네 트위터에서 나온 모양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은 여기는 네풀 스사노우 스피릿 모양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수사노우랑은 모양이 좀 다르죠? 참고로 수사노우는 종류가 여러개인데 저도 수사노우 종류를 여러개 찾아봤거든요? 근데 이렇게 수염 있는 모양은 제가 지금까지 못본것 같습니다. 제가 못본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작권 때문에 모양이 바뀌지 않았을까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..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타치 사륜난이나 이런 것도 모양이 바뀌었잖아요? 그런 것처럼 이 스사노우도 역시 모양이 좀 바뀐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자, 일단 이거는 우리 풀스사노우 스피릿의 모양이고요. 그게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스피릿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. 스사노우가 종류가 여러개인 것처럼 이것도 종류가 여러개예요 저... 자신이 그 스피릿을 얻어서 스피릿을 꾸미게 된다면 은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또는 뒤에 있는 모양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스피릿이 이게 스사노우도 종류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스사노우 스피릿도 여러개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스피릿이 이렇게 등장하다이 종류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자 하지만 확실히 네,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혈통보다는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자기 캐릭터에서 주변에 뭐 빛이 나오거나 그러는게 아니라 아예 모양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꼬리가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와 이거는 확실히 진짜 멋있는 것 같다 오, 와자 <웃음> 아쉽게도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사노가 아니고 사무라이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수 있게끔 저는 스사노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스사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 동부표준시 미국에 있는 동부표준시 오후 8시 30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자 업데이트 일정은 우리나라 12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고 네 업데이트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사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수사노가 어떤 종류가 나오고 이 종류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뭐 카바처럼 종류가 여러개라서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는다 라고 적혀있는거는 사실 없고 어 퍼펙트 스사노우가 등장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스사노우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거의 영상으로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스사노우가 언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똑같이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 일정 확률로 등장을 하고 그 등장한 거를 잡으면 또 일정 확률로 그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 스피릿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피릿에 대한 내용은 잠깐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신규 코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려야겠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만큼 아직 제 영상을 제대로 네, 시청을 안해주시는 분들 또는 제 영상을 이제 막 보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. 자 처음에 이 기본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위로 가는 이 티를 클릭을 해서 에듀에 디 들어옵니다.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에디리사가 여기에 코드를 입력을 하고 어 뭐야 <웃음> 여기에다가 코드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까지는 잘 알고 계세요. 근데 그 다음에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자 일단 신규코드는 이겁니다 짠! 그냥 30스피를 얻을 수 있는 신규코드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른다거나 클릭을 한다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셔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클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용이 안되는거는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사용할 때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잖아요. 그러면은 어, 사용이 안 되는 코드입니다. 이렇게 떠야 되는데 신도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자, 사용이 안 되는 코드를 하고 아무리 엔터를 누르고 클릭을 해도 사용이 안 되죠. 이거는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어, 여러분들께서 오타를 네, 쓰셔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. 여기에서 이게 오늘 방금 알려드린 코드인데 느낌표 하나만 지우고 클릭을 해도 안 됩니다. 네 클릭도 마찬가지로 안되고 엔터도 마찬가지로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코드를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코드를 입력했는데도 안된다 그거는 만료된 코드고요 제대로 입력했는데 a l 디 e a d y 아 몰라 아무튼 이렇게 뜬다 A로 시작하는 걸로 뜬다 네 이거는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이미 사용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이 코드가 나온지 7분밖에 안됐거든요 영상 녹화 기준으로 7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 코드를 사용했다고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복사해서 쉽게 쓸수 있게 정어놓을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복사하셔가지고 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신도라이프 신규 스피릿 어... 퍼펙트 사무라이? 아닙니다 퍼펙트 스사노 풀 사무라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업데이트가 되면 최대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싶지만 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월요일날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아 일요일날 마인크래프트 컨텐츠가 끝나고 월요일날 생방송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